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틀필드의 신작이 공개되었습니다 배틀필드 2042뭐 트레일러 설명이야 많은 분들이 진작에 했을 터이니 저는 포인트 위주로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틀필드 트레일러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이 장면 배틀필드 바와 일반인을 가르는 일명 랜데주크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그 전부터 배틀필드 시리즈에서는 이런 모먼트가 종종 보이긴 하였는데요 어느날 랜데주크라는 유저가 플레이한 영상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이 이후 배틀필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 점프해서 쫓아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는 행위를 랜데주크라는 고유명사로 부르게 됩니다 약간 롤에서 인세킷 같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장면은 배틀필드 팬들이라면 반드시 알수 밖에 없는 그런 코어 중에 코어 같은 밈인데 이걸 트레일러에 넣어줬다? 팬들 입장에서는 자지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틀필드 오피셜 채널이 직접 좋아해줘서 고맙다라는 댓글을 남긴 영상을 보면 이 클립이 배틀필드 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빠와 콜빠중에 뭐냐고 물어본다면 진성 배빠중에 하나입니다 배틀필드가 좋은 이유는 32대32 대규모 전투를 구현해놓은 흔치 않은 게임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그 웅장함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 배틀필드 시리즈는 그것보다 2배가 업그레이드된 64대64 무려 128명의 한 전장에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게임의 스케일이 더블이 됐다 이거죠 이에 게임의 맵 또한 상당히 넓어졌는데요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남극 대륙 맵인 브레이크 어웨이가 약 5.9km라고 하는데 이는 배틀그라운드의 서럽맵인 비켄디와 거의 비슷한 크기며 중간에 모래로 휩싸인 카타르 배경의 아워글래스 맵은 배틀필드5 하마다 전장의 4배 이상의 크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유저들이 보면서 반가워 할수 밖에 없었던 맵 배틀필드 맵에 무려 한국의 송도 신도시가 등장합니다 제가 아는 한 배틀필드 시리즈에서 한국 맵은 북한 맵 말고는 없었는데 무려 시리즈 최초로 한국 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송도를 촬영한 영상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비슷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송도맵인 칼리도스코프 맵은 배틀필드4의 상하이 맵처럼 수평적인 맵이 아니라 수직적인 맵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라인을 타고 높은 건물들을 오가면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헬기 고인물 친구들이 신나게 학살하고 다니겠군요. 이렇게 전장이 넓어짐에 따라서 게임의 모드들이 세세하게 변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모드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컨퀘스트 모드는 특정 구역을 점령해 상대 팀보다 더 빨리 점수를 채우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FPS 게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모드인데요 이번 배틀필드 2042에서는 인원이 두배로 늘어난 만큼 단순히 점령구역을 밟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영역 안에 있는 몇 개의 목표물까지 차지해야 해당 영역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는 위험지역 카자드존 모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배틀필드 특유의 게임플레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모드라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의 의견으론 트레일러 후반부에 등장하는 윙슈트와 거대한 폭풍과 같이 약간 배틀로얄 모드와 비슷한 느낌의 모드가 될 것으로 보고도 있지만 배틀필드 제작진이 이번에는 싱글플레이와 배틀로얄을 도입하지 않을 것 이라고 확실하게 모습을 박아놨기 때문에 배틀필드 특유의 새로운 모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틀필드 시리즈의 전매 특허인 레볼루션 시스템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볼루션 시스템은 배틀필드4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특정 상호작용에 따라서 아예 맵 자체가 달라지는 독특한 시스템인데요 이번 2042에서는 트레일러에서 보여주듯 토네이도와 모래폭풍 같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날씨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에서 보여주듯 토네이도 에 온갖 탈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간판 오브젝트 등등이 빨려들어 가는 걸볼수 있는데 이는 실제 유저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 공중에서 떨어져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소 진부해질 수 있는 게임에 지속적으로 변수를 집어넣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네요 배틀필드하면 보병, 메딕, 공병, 정찰병으로 이루어지는 4명의 병과가 딱 떠오르는데 이번 배틀필드 2042에서는 이를 개편하여 총 10명의 스페셜리스트가 등장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병과들도 스페셜리스트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스페셜리스트 는총 4명인데 각각의 스킬들을 살펴보면 기존 병과에 존재했던 다양한 시스템들을 잘게 세분화시켜서 재분배를 시켜놓은 걸로 보아 나머지 스페셜리스트들도 기존의 병과에서 볼수 있었던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배틀필드보다 인원이 늘어나다보니 좀더 다채로운 플레이를 위해 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배틀필드 시리즈에서는 멀티플레이에 집중하기 위해 싱글플레이를 과감하게 버리는 선택을 하였는데요 그러다보니 현재 콜오브듀티가 하는 것처럼 게임의 스토리는 멀티플레이를 통해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1년 뒤인 2042년으로 해수면의 상승으로 전세계 국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캐슬러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서 전세계가 엄청난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은 본인들끼리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쳐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 세력의 이름은 비송환자를 뜻하는 non-patriated, 줄여서 노 t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2042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데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 t 들에게 자원을 약속하고 전장에 투입시킨 대리전으로 플레이어는 이노 t 이 되어 전장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 등장했던 송도 신도시는 현 대한민국의 이미지처럼 최첨단 IT의 도시로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송도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어 플레이어들은 이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된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펄럭여도 되겠죠? 몇십년 만에 보전이 돌아옵니다 이보전은 인게임에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유저들을 보스로 채울 수도 있고 멀티플레이 시 부족한 유저의 수를 보스로 채울 수도 있으며 확정이 난 부분은 아니지만 협동 모드에서도 보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배드컴퍼니2에 있던 은슬롯 모드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총기 부착물도 원래 배틀필드 시리즈처럼 대기 상태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이 아닌 크라이시스처럼 인게임에서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서비스에 집중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기존의 dlc 판매 방식에서 변경하여 3개월 단위의 배틀패스 시스템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틀필드 4부터 1까지 도합 몇백시간을 즐긴 진성배바유저입니다 이게 중간에 오리진 데이터가 날아가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를 즐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옵과 배틀필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망설임없이 배틀필드를 고르는 사람이죠 그런 저에게 5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으며 진짜 쳐다도 안보고 한번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배틀필드 2042의 트레일러는 모든 팬들이 그랬듯이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라는 말로 설명이 될 만큼 정말 역대 급 시리즈 오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었으며 전작에서 우리가 실수한걸 인정한다는 느낌으로 연일 팬들을 위한 퍼포먼스로 트레일러를 가득 메워주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배틀필드 2042는 진짜 역대급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13일에 게임플레이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라는데 64대64로 미쳐버린 전장의 밀도를 빨리 보고싶어지는군요